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때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워. 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의미며 당자처럼 키지나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해하신 우리 구주의 심판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상에서는 정말로 탄식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또 어둡고 어지러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사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열심을 되대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더 뛰어나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먼저된 자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을 낼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아버지 강권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곳에서 아버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군병들이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정말 아버지 국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주님의 통하는 신명 으로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정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하루도 시작함에 주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을 아버지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힘으로 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우둔한 입술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과 아버지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없어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병기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땅 위에 주님 복음이 전해지고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이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웃음>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담내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